이게 진짜 한남동 스타일이야 전화받고 계신 그 핸드폰 가격 현재 270 기준으로 1,220만 원어 네, 룬아, 조심히 1,220만 원이요? 저희 집 보증금인데요? <웃음> 신발 좋아하는데 잘 몰라요 어 저도 좋아하는데 잘 몰라요 예쁘면 사요 어 맞아, 나도 예쁘면 산다 네. 어, 요즘 스니커즈로 재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니커즈를 저가에 산 다음에 고가에 파는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제 명언이 있죠 그거를 실현시킨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이. 보통 사람들은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팔죠 맞죠? 예, 이렇게 차례대로 처음 한번 볼게요 일단 얘는 나폴 리셀이라 적혀있어요 리셀 뭐 이건 파는 게 아닌가 봐요 노랑색 근데 이게 약간 레터링 같은 거 있어가지고 더 예뻐요 노란색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짜장면엔 단무지 같아요 마치 춘장에 묻은 양파와 그 옆에 있는 단무지 네. 그런 느낌 이따저 저던 원인가요? 아니 근데 왜저도는 원을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신고 사요? 신발 비싼 거를 다 이거야 이렇게 생겼어 색깔 약간 다 다르잖아 색깔 놀이잖아 색깔 놀이? 그렇게 말하면 내 뭐라 얘기해야 되지? <웃음> 약간 화이트, 블랙 많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포인트인데 네, 포인트 주기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뭐 실패할 확률이 그냥 제로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무난한 신발. 회색하고 빨간색이에요. 오, 똑같이 이, 생겼네? 오, 이 친구 진짜 예쁘다. 오, 예쁜데? 이 색깔도 무난무난하죠 스모크 그레이 OG. 자 유일하게 갖고 있는 조던입니다. <웃음> 어떻게 코디 주로 하십니까? 저는 약간 트레이닝복이랑 이렇게 하거든요. 약간 안 꾸민 듯 하는데 신발이 조던이다? 아, 그러면 진짜 패션의 완성이에요. 그냥 죽어요. 저는 이거 진짜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내려놔도 되나요? 나안살듯 나도. 이것도 똑같죠? 어, 색깔만 다른? 네, 오렌지 컬러 같겠습니 어, 오, 렌지 조금 셉니다 주황색이 너무 많고 어. 이런 주황색은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아는 형이 이거 샀는데 제가 한라봉이라고 아. 왜 샀냐고 한 1시간 동안 놀렸거든요. 거의 울었어요. 오렌지가 생각보다 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 음. 신발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은올 검에다가 이거 하나 신고 그런 패션 끝이라고 하는, 하던데요? 너무 귀여운데 저를안살것 같아. 저도요. 와, 이거 진짜 귀엽다, 맞지? 근데 난 이건 좋은데? 저 이거 아까 들었는데 신발이 도라에몽 신발이래요 이야 완전 그냥 도라에몽 얼굴이 빼다 박은 것 같아요 그냥 그니까요 러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뽀송뽀송한 스웨이드가 이렇게 딱 있는데 도라에몽 마치 그 얼굴을 부비적부비적 하는 듯한 느낌 그 뒤통수를 쓰다 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요 누가 봐도 도라에몽이죠? 어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도요 자 다음은 래핑이 되어 있어요. 비싼 건가 봐요. 이게 진짜 어느 코디에도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이건 편하죠 그나마 코디하기 음, 전 약간 죽은색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색깔 진짜 너무 좋아해요. 전 싫어요. 왜요? 된장색 안 좋아해요. 뭐, 똥발받네. 음, 똥발받네. 네. 어, 역시 소신발언의 제 끝판왕이세요. <웃음> 너무 좋아요. 다른 색깔에 비해서는 약간 좀 매력이 덜하지 않나? 아니, 다 똑같은 제품인데 색만 다른 거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네, 싫어요. 똥발받네. 네, 똥발받네. <웃음> 모르겠어. 아, 저도요. 안살것 같아. 요 이건 뭐예요? 이건 좀 귀엽고 막 올드스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그 끈의 디테일함을 저는 정말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끈이 아이보리한 색깔이잖아요. 저 이런 그 빈티지함을 되게 막 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전 싫어요. 아 싫어요. 뭔가 때탄 느낌? 어, 저는 이 정... 이거는 안살것 같아요. <웃음> 살것 같은 건 뭐야? 이거는 이제 뱀피예요. 저도 안신을 것 같아요. 저도요. 이거 어떻게 신으라는 거예요? 민트 초코인데. 민트 초코 좋아하세요? 아니요. <웃음> 네,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겠네요. <웃음> 넘어갑시다. <웃음> 대한민국입니다. 아, 우리나라 태극기가 붙어져 있네요. 그거 아세요? 저희 나라 태극기를 되게 이쁘게 보시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아, 많죠, 네. 많죠. 그 안에 여기 화합과 전진이라써 있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아, 안 보이는 듯이 있으니까 상관없어. 왜요? 한글이 밖에 있으면 또 팔리다? <웃음> 싶어요? 죄송합니다. <웃음> 이거 왠지 외국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소장해 보실 그리고 또 우리 국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장을 충분히 해 보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런 스타일은 왜 있는 거예요? 포인트 아닐까요? 진짜 안 이쁜데? 아니 너무 과하다 이건. 그러니까. 아, 좀 과하다. 난 이게 이쁨 뭐가 다른? 이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색깔 배합이 이게 훨씬 이쁘다. 난 이게 훨씬 이쁜데 이건 건담 같아. 어 그리고 끈 색깔이 중간에 바뀌네 얘가. 여기도 그런가? 얘도 그렇고. 우와 이건 이건 이건 이쁜데. 그리고 얘도 약간 가리면 그냥 블랙 레드로 깔끔하게 심었다가 회색깔 나오면 회색깔도 어. 입뻐가지고자 이거는 오프 화이트 나이키예요 저는 이거 사고 싶어요 이게 찐이죠? 이디테일 포인트는 귀여운 거 같아 너무 귀여워서 사고 싶지 않아? 이거 때문에? 어 내가 딴 거에 달아줄게 그럼 그 가격대로 받아세요 아니 원래 이렇게 신발에 문구가 적혀져 있나요? 전시회 같아요 박물관에 온 느낌이죠 아, 레토링이 확실히 들어가 있으면 좀 힙해져 난이 글자가 없으면 좋겠어요 아, 필요는 말다 씹어놨어요 안무랑궁이에요 약간 아 근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돼 있는 게난 너무 좋아 이게 진짜 예쁘다 아, 이거 진흙 밟았네 투다 이건 똥 밟았네라고 하셨고요 이건, 이건 진흙, 진흙 밟았네 아 약간 그... 늪 같은 느낌이죠? 이거 약간 군복이랑 잘 어울릴 듯저 음. <웃음> 아까 말했다시피 그 된장, 청국장 그런 색깔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이거 묵은 된장색이네요 로고가 봐봐요, 유진이 응. 여기랑 다르죠. 어? 그러네? 저는 이거 잘못 제조된 줄 알았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웃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아이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뭐야 얘? 트로비스 스컷? 맞죠. 이거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색깔만 알으면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 그 영화 크루엘라 보셨나요? 어! 저도 그 생각했어요. 크루엘라, 머리가 다르듯이. 뭐야, 이게? 야, 나 옆으로 이렇게만 봐가지고 몰랐어. 동시에 신발을 두개 신는 걸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효과. 아, 근데 신발에 진짜 옷을 맞춰 입어야겠다, 이런 신발. 그죠, 그죠, 그죠.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그림체 같아. 전 이런 색,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해 무난해요. 아, 이건 귀엽긴 하다. 근데 안살것 같아. 네. 자, 케이블 타이죠? 이걸 달고 신는 거 아니죠? 그죠 하지만 이게 오프 화이트입니다. 어? 오프 화이트의 케이블 타이의 경우에는 잘라서 신는 사람들도 있고 안 잘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끝까지 저 요즘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요? 아니요. <웃음> 안 돼요. <웃음> 여기 포인트가 있고요. 여기도 포인트가 있어요. 어, 이랑 같은 문구가 써있네. 안에 음. 아, 네, 빨간색 안 이쁘다. 왜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하시죠? 나 아, 이렇게 더 이쁜데? 둘다 별로예요. 아, 여기까지 저도 하이였어요. 저는 하이 별로 안 좋아해서. 저도요. 그리고 이거 사람들 바지를 열가지 내려 입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이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하이인지 로우인지 모른다. 근데 로 하이가 더 비싸지 않나요? 네, 하이가 약간 걸을 때 이쁘더라고. 발 뒤로 가면 보인다요. 이가안 보이잖아. 이렇게 있으면. 어. 이 걸으면 이렇게. <웃음> <웃음> 뭐 이렇게 걸어요? 걸으면 이렇게 이렇게 보인다 얘가 아 너무 귀엽다 <웃음> 귀엽긴 해 인정 자 로우 로우 헉, 진짜 예쁜데? 자 이게 이거다 로우 버전 이게 훨씬 예뻐 어얘 나이키도 거꾸로 돼 있네 얘도 어 그러네? 뭐야 얘도 트레비스스카야어 그런가 봐 아,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귀여울 것 같아 어 게. 레터링 야얘 얜... 진짜 질감이 미쳤다 야얘 뭐야? 얘도 스티치 들어있어서 너무 와. 예쁜데? 아 이건 솔직히 갖고 싶을 정도 예쁘다 진짜? 아 아니? 색깔이 마음에 안들어 이게 진짜 어렵지? <웃음> 야 이거는 거의 저수 농장에서 갓 튀어나온 친구 같아요 제가 막 튀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좀음에 들어요 야 이거 근데 너무 잘표 펴, 얘는 예술이다 얼룩무늬가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로고 완전 다 흘러있는 거 알죠? 음. 진짜 아니 진짜 예쁘다 그냥 봉화 같아 진짜 집에 전시해놓으면 예쁠 것같아어 예뻐요! <웃음> 털이 있어요 진짜 털 동물 털처럼 디테일이 정말 멋있네 어, 근데 좀 기분 나빠요 어, 이거 베는체리스야 어. 아이스크림 회사 어, 뭔가 되게 기괴하고 깨름칙해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랑 친구안할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너무 소름 끼쳐요 어, 이거 만질 때마다 기분 나빠요 아빠... 얘 멀리 봤을 때가 나아요 갔다 아빠... 놔요 아, 네가 갔다 놔요 기분 나빠요 이 자리 니 자리예요 아, 네가 갔다나요솔직히 <웃음> 저 얘도 마음에 들어요 오, 조심하세요 뭔가 얘 조심해야 될것 어, 같아 저 이렇게 해봤어요, 네? 어때요? 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뭔가 내가 그냥 파란색 그 자체가 내 느낌? 좀 별로예요 진짜로 왜요? 그냥 별로인데요? 색깔 마음에 안 아니 들어요. 은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리고 글씨 이렇게 가린 포인트가 있네요 그래도 은근슬쩍 보이니 <웃음> 이렇게 대놓고 적어보 나는데? 이게 똑같은 신발이거든요? 네, 어? 예, 슈프림부터에서 내가 사려고 보통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에어포스를 진짜 없는 사람이 없지 그냥 아 오늘 뭐 신지? 이거나 신어야지 하면 그냥 어. 에어포스 어, 맞아 이런 게 완전 무난 무난하면서 베스트죠 진짜 깔끔하고 필요한 만큼 준것 같아요 이때까지 본 것은 제일 예쁘다 저도요 이게 제일 예뻐요 자, 아 이건 에어맥스 97이거든요? 중학교 때인가? 약간 좀 노는 친구들이 많이 신었었어요 아 이거 옛날 그 장난감 이거 따기 해가지고 이렇게 열쇠고리 만드는 거 뭔지 알아요? 음. 그 500원에 팔던 거저하면 아, 그 나갈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이 디자인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스케이트 같이 생기고, 그냥 이렇게 싸는은것 같아요. 글루건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이거 약간 네. 콘서트 갔을 때 응원본 대신 이거 흔들어도 될 듯. 이런 거 좋아요. 헉, 영롱합니다, 진짜. 아, 너무 예뻐요. 지용이 형? 이거는 아주 유명한 신발입니다. 이거는 피마 원 아닌가요? 네, 그냥 해, 건지용 1988. 네, 지드래곤거두 개가 있는데 빨간색이 나은 것 같아요. 어 저도 이거는 빨간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비쌀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옆에 이렇게 긁힌 게또 포인트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 신발 뭐 묻었는데 좀 닦아봐. 약간 이럴 수 있는 그런 신발. 그리고 알아도 일부러 하면 그런 게 재밌어요. 야, 좀 닦아봐, 야. 실 맞게 하면서 막 일부, 일부러 식당에서! 야야 너 신발에 뭐 묻었어! <웃음> 야! 아 진짜 예쁘다. 맞아. 다음은 아! 귀엽다 이것도. 아, 얘도 그트레비스 카트 그건가 봐요. 거꾸로 돼 있거든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싶어요. <웃음> 갑자기 알게 됐어. 아, 앞에 애들 때문에 알게 됐어요. 얘는 한남동에 정말 많이 보입니다. 인정. 이거 신고 다니 사람 진짜 많아요. 전 여기, 여기 있는 신발 중에 가장 가져가고 싶은 신발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은 이런 포인트로 된 끈이 너무 이쁜것 같아요. 빈티지가 너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서울이에요. 아 귀여워요.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무난할것 같아. 그리고 밑창이 반투명이에요 가시나가 뭐예요? 매장! 매장 이름이에요 마이키 엄청 특이한 거 팔고 아. 하는 약간 편집샷 같은 느낌 아 근데 얘색 진짜 예쁘다 제가 에메랄드 어. 색 좋아하거든요 맞아. 오히려 저는 블루보다 이런 민트나 이런 에메랄드 컬러를 더 좋아해요 야 얘는 근데 어. 어 진짜 너무 예뻐 제가 약간 죽은 색의 베이지랑 크림 컬러 좋아한다 했잖아요 올 집합체고요 소재감 미쳤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거 로고 너무 예쁘고 <웃음> 어, 네 카메라 보고 해주실래요? 약간 홈쇼핑 느낌으로? <웃음> 네. 아유 너무 귀엽다 이거는 스투시랑 콜라방인가봐요 실물이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거 실물 진짜 예쁘거든요 아 이건 사고 싶어요 이거 간복에 넣어올릴 때. 오, 진심 처음 나온 재질이야 오, 진짜로 근데 이건 진짜 그냥 비 맞아도 얼룩질 것 같아 이거 너무 예쁘다 얘가 솔직히 카메라에는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실물 갑이다 빨간 색입니다, 여러분 정렬의 빨강. 얘는, 얘는 뭐 그냥 기본템. 어, 킹이죠 거의. 기본템 맞아. 뭔데 혓바닥이 이렇게 두꺼워요? 얘는 네. 겁나 두꺼워. 근데 왜 빨간색이 비싼 거예요? 조던의 색깔인가요? 시카고 불스가 조던이 있던 팀인데 시카고 불스가 검은색 빨간색이 컬러. 자 모르겠습니다. 저안살것 같아요. 어, 되게 가벼워. 일단 드는 거부터 가벼워. 아아 아, 그러네요. 어, 완전 다메쉬고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로 뭐 하나 물들면은 그냥 못 지워 아이고 솔직히 디자인 너무 난 너무 귀여워. 난 이거 살것 같아. 난 이게 한 한남동 스타일 같은데? 한남 더힐 주민들 많이 신고 다닐 것 같은데요? 이건 인종. 이거는 카멜색이네요. 다른 건다 된장색이라 해놓고. <웃음> <웃음>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자, 이거는 아. 이지고요. 이게 500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엄청 둥근 느낌의 운동화예요. 어. 그래서 그냥 약간 발이 귀여워 보일 것 같아. 응. 그리고 너무 블랙이 아니라 약간 그레이 차콜 느낌이어 가지고 아, 더예뻐 거, 더 영롱해. 아. 어, 이거 괜찮다. 얘는 약간 섹시하단 말이야, 올려요. 어. 섹시. 어때요? 저는 괜찮은데. 저 우리 아빠 신발인 줄 알았어요. 아 아버지 신발 사주고 싶다. 아, 아버지가 트렌디하다. 아하. <웃음> 어? 뭐야? 신기하다 야 얘는 뭔가 되게 동물같이 생겼어 어범고래같이 생겼어요 아디다스가 탕구리같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색깔 배색이 좀 특이한데 잘 어울려 어야 얘는 진짜 귀엽다 이옆 라인 너무 잘 어울려 레몬 컬러랑도 잘 어울려 얘는 약간 크게 신으면 예쁠 것 같아 왕발처럼 맞아. 진짜 어, 아, 얘 예쁘다 자 이거는 지브라예요 이삼352이 이지 부스인데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얼룩말이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옷 같아요 옷 내가 옷 여기다 신으면 신발이 안 신었나? 아양말에한일조 같다. 아, 싫어요? 네, 싫어요? 네. 네, 너무 많이 많이 봤어? 어왜 싫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약간 그거 같아요. 신발에 비닐 씌우는것 같지 않아요? 약간, 아, 약간 어디 들어갈 때 이렇게 비닐 씌우잖아요. 밑에다가. 약간 반투명하고 이래서. 그런 느낌 같아요. 화물 같지 않나요? 2019년도에 대란이었어요 29개를 다 저희가 하나씩 리뷰를 해봤는데 짧게 짧게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게 강남 스타일, 홍대 스타일, 네. 이태원 스타일 그리고 내 스타일을 유진픽, 정훈픽에 맞춰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손 아, 약간 예외네 아, 이게 지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좋은 차를 몰고 여기 내릴 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디스 이스 강 갱남 오케이. 갱남스 가격은 53만 원또도로 비싸진 않구나 그 네, 유진 제코브의 픽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나 예. 내가 신고 싶다. 왜냐면은 강남은 여유 있으면서 약간 빠르게 지나가면서 실을 내면 안 돼요. 하지만 알 사람은 다 알아. 오 어, 잠깐만. 저 신발. 저 어, 신발.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선택했습니다. 홍대 스타일 이걸 선택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홍대는 스트릿하게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 0만 원입니다. 오 역시 하여서. 이 네. 도라에몽. 어 도라에몽.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막 엄청 화려한 옷을 입고. 아 눈썹 없고. 네네 막, 네, 막 살, 탈색 머리에 약간 어. 이런 느낌. 맞아. 어. 오 생각보다 저렴하다. 생각보다. 자 지금 고르시는 제품 제품 가격은 160만 원. <웃음> 이게 진짜 한남동 스타일. 제가 받고 계신 그 핸드폰 가격 현재 270 기준으로 1220만 원. 어 내르나 조심미 1220만 원이요? 저희 집 보증금인데요? <웃음> 하나, 둘, 셋!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나 진짜 이거였는데? 저 이거 이거요 선생님. 네. 170만 원. 아저얘 하겠습니다. 오 맞아 맞아. 아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아, 얘 예뻐요. 네. 1 3 0만원아 너무 응? 비싸. <웃음> 와얘 예상 밖이야. 나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 아니 난 너무 비쌀 것 같았어. 아, 근데 너무 비싸다. 아, 진짜 신발들 다들 비싸구나. 골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빵! 빰빰빵! 네. 네. 레드 와 블루네요? 그러게요. 네. 가격은 40만원. 와우 음. 딱! 뭐. 가격은 180만원. 180이요? 180? 야 누구 키도 180 되기 어려운데 이거 알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너무 예뻐요. 사실 진짜 너무 예뻐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러니까 비쌀만 한데 너무 비싸 봐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걸 이해를 못 했어요 왜냐면 신발도 소모품이니까 이게 가격대가 이렇게 연되어 있는 거는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저거 저거 저거 물어보자 젖소 농장을 먹, 목장을 그대로 떼온 이게 진짜 재밌는 제품인데 벤앤젤리스라는 아이스크림 알아요? 엔젤리노스는 알아요 아, 벤젤리스 나이키 콜라보 제품 청키던키고요 가격은 180만 원. 왓? <웃음> 왓? 나는 진이 신발의 색을 모르겠어. <웃음> 기 빨렸다. <웃음> 빨리 끝내야 될것 같네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끝! <웃음> 끝! 아니 지금 사고 싶은데? 카메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너무 고급지게 생겼어요. 아나 지금 시켜야겠는데? 어. 자, 저 73입니다 여러분! 어? 여기서 결제하겠습니다! 나 이거 나도 이거 사야겠다. 아나 원래 신발에 돈잘안 쓰거든? 진짜 여러분 실물이 너무 예뻐서 근데 저이 색깔 안살 건데 아 검은색은 멀리서 스 티가 잘안 나네? 얘는 얼마야? 네, 3개월, 예. 230에 34? 즉금 79배가 완료되었습니다 아. 샀어요. <웃음> 진아 네? 샀어요. 훨씬 시다 훨씬 오다 자, 저 샀어요. 보세요 샀어요. <웃음> 왜 이랬지? 뭐 홀렸나? 취소할게요. 참고로 취소 안 돼요. 왜안 돼, 여기?